멋이냐? 아예 제가 yeah! 동키를 털어왔습니다 아, 이게 또.. 돈키 동키 그냥 동키 아니라 동키 oh. 호텔 시부야 oh. 시부야 이시부야이건 메가동키 메가동키는 동키. 메가 뭐야? 메가 정말 큰 동키 아 진짜? 예. 그래서 우리가 뭘 털어왔느냐 아니 예? 다라가뭘 털어왔느냐 제가 털어왔지요 이야~~~ <두두두두두> <두두두두> yeah! 이건 멋이야 아니 이게 제가 못 읽잖아요 한자를 어. 이게30써 있길래 어 30까지 좋은 게 있는 건가요? 했는데 어. 30대를 여성을 위한 비타민이다 해가지고 아, 나좀 있으면 40대. 게 30대 마지노선에 30대 비타민 선수 너무 고마워 <웃음> 네. 그 다음 뭐가 있을까? 두아이씨 챙겨... 이것도 내 거야? 네 이거는 그 저거 충전기 오! 꼬다리 요렇게 꽂는 거예요 음. 아두아이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? 지워지는 볼펜 이거 몰라요 지워지는 볼펜은 아는데 이것도 무슨 캐릭터가 있어요 네 <웃음> 예. 콜라보 오. 건담 오. 건담. 오. 건담 콜라보 네. 그다음에또할수 이건 또 네. 이거 뭐야? 가슴 마스크? 가슴 마스크 아또 가수들에게 필수죠 이거 모가지 촉촉, 모, 촉촉? 야, 모가지가 뭐야? <웃음> 목구멍 촉촉 <웃음> <웃음> 예야 돼요. 잘 음, 때나 좋지, 뭐. 건조할 좋지, 때 미세먼지 있을 때 미세먼지? 되게 격소다 왔다 갔다 아또할수있어 이것도, 이것도 땡프리의 이번 신상입니다 이즈 슈프림 신상 어, 신성 신성 신성스나라더라 아니 그러고 보니 달라가 네. 선물로 준 이, 이거 이셔츠 입었는데 네 걸캅스 아니야 지금? 어? 아, 저완전 저 어. 그런 거 좋아하죠 걸캅스 아니야? 땡시 땡 땡시 oh, 진짜 우리 약간 걸캅스 땡땡. 해야노 If you k know 땡땡 I mean. I You g o t 해봐요. 해봐요 우리 약간 잠복근무 하다가 네. 잠복근무 하다가 갑자기 잠복 알려줬잖아, 네. 왜냐면 은 한국에서 구하려면 내가 내 가는 가 사이트에서 2개월 네. 기다리래 왜죠? 그럼 너무 비싸 네. 그래서 내가 찾다 찾다 아! 되게 자연일본에 네. 있었지? 네. 그 생각이 불현듯난 아, 것이야 심지어 그 당시 제가 동키에 있었어요 아... 그때 딱 문자 왔을 때저 지금 동키입니다 아... 5분만에 이렇게 이거 은운 명이다 근데 사실 나는 일부러 그 유튜브를 많이 하는 거는 봤는데 네. 안 봤어 오우. 이거가 너무 궁금한 거야. 저도 사실 그래서 안 보고 안 먹었어요. 이걸. 어 비주 지 어, 지금 딱딱 위열 나오게 하려고. 어 진짜. 어, 포도. 어 포도. 포도. 포도 냄새는 좋아요. 저 나, 취향적이야. 이, 이거는 냄새는 사실 거북보다 는 포도. 네거북새는 네, 네, 포도 주스 마십니다. 포도 주스. 아아 아. 어, 이거, 이거 이거 조심해. 튕겨져 나갈 거 같아. 보잉 보잉 보잉 잉잉 되게 신기하게 생다 보이십니까? 우와 근데 이게 오 이게, 어. 이게 뭐야? 아 이게 꼬다리가 뭐 이렇게 돼있구나 아 이걸 까는 거야 어떻게 까? 집에서 어마 아 헐있어시게아있어시게 아 있을, 아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또아 아 우와 한마리 났 뭐야 <웃음> 여기 탱글 아 터져 이거 아니 어. 어. 탱탱을 해야죠 이렇게 탱탱해 어 음. 느낌이 되게 맞을 것 같아요. 탱탱해 잠깐만 너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웃기다 너도 네. 빨리 하나 터트려아 예. 손에다 손 씻었잖아. 예, 예. 근데 이걸로 이걸로? 이거를 또 아이씨 네. 터트리잖아 그러면 이게 궁 나와. 어떻게. 아, 아, 이거를 손 안정감 있게 해줘. 아, 포크로 절 어. 찌를까봐 제가. 안질러안 찔러. 응, 안, 네, 네, 네. 안 되네. 다치고 싶지 않은데. 아니. 어, 왜안 되지? 그 아니라 겉을 이렇게 탁 뜯어. 네. 한자. 듯지내 손. 근내 어. 느낌 어. 되게 좋다? 뭔가 붕 이렇게, 이렇게 되거나 네이 <웃음> 먹으면 되는데 커서 좀 걱정인데 나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? <웃음> 이정은 괜찮아요. 아입니다 응. 뭔가요? 하나, 둘, <웃음> 셋. 응? 응? 아는 맛이에요. 응. 응. 괜찮은데요? 응. 응. 응. 응. 나는 솔직히 여기서 되게 맛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밍밍하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난딱 어, 좋은데 네, 간이 맹맹해요. 간이 딱 좋은데 그리고 약간 상쾌해지는 느낌? 음. 이제 그냥 내몸무에코도로 감기는 느낌? 음. 이게 손맛이 어떤 거냐면요 음. 이렇게 됐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앗, 앗, 이게 좀 무섭긴 해 음.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똑같이! 아! 무서워! 근이 음. 네 상태에서 딱! 음. 이게 탱글한 거 봤어? 이게 훅, 이게 벗겨져요. 요런요런요런 요런 요런 이렇게 비닐이가훅 벗겨져요. 이런 느낌, 요런 느낌이에요. 이게 가격이 원래 원가가 아마 한8 0 얼마였나요? <목소리> 근데 <목소리> 하나를 8천 얼마짜리 하나를 주문하면은 무조건 배송료가 14,900원이야. 그러면 두 개를 주문하면은 어? 14,900원이면 한 다섯 개면은 안 아깝긴 했는데 <목소리> 개수별로 14,900원이야. 배송료가. 양아치네 어, 그래서 보니까 이게 두개뭐한 4만 원꼴 생각하면 된다더라고. 4만 원. 그럼 있잖아? 3만 원에 드릴게요. 저한테 사세요. 다시 아! <웃음> 좋다 팩게 <뺏기>. 이거 괜찮은데? <웃음> 괜찮은데? 괜찮은데. <웃음> 나는 솔직히 솔직히는 손에 묻는 게 조금 거시기해서 그렇지. 네. 묻는 게 재밌지만. 어. 묻는 게 이게 어, 어디서나 그래. 먹을 수 있진 않는 것 같아.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아, 먹으면.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썼어도 됐나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. 수, 숟가락에 넣어서. 음 이거, 보이네. 음!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근데 이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줄 알아? 매운 게 땡겨. <웃음> 라면 먹으러 가실시죠 라면 먹으러 갈까? 어, 쿄젤리는? 어, 그래도 뭐, 이, 그냥 이, 이거 8,000원이라고 쳤을 때그 값어치는 하는 정도 그지?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. 좋았어, 맛있었어.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기 좋은 것 같아. 어, 그래서 몇개샀왔어0 개요. 1 0 개? 네. 그럼 나 이거 딱 이렇게 하나만 줘. 아니 이거 다 가져왔어. 어, 이거 두 개, 열개 중에 네 개는 네네 드시라고. 우 와, 재아가. 재아가. 제아는이 어, 어. 구독자 여러분에게 하나 선물을 이렇게 짜. 어,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시는 한 분께 음. 추첨을 해서 아 추첨은 아니고 어, 우리 다랑 다랑 기고 가장 신박한 리뷰를 달아 <웃음> 그 응.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이 케어젤이 갑니다. <웃음> 간다. 내가 간다. 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 구독. 좋아요도요. 구독을 눌러. 좋아요도 눌러.